2023년 맞아, 2월 셋째 일 뮤직뱅크 K 차트 1위 발표문에 남겨두고 있는데요. 난 네, 뭐, 뭐, 솔직히 말해. 나는 너무 즐거웠어.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음, 1위 될지 점수 공개해 주세요. 음원, 음 음원 순정. 음, 음, 음, 음. 디지털 음원 점수, 방송의 수 점수, K팝 밴 투표 점수, 음반 점수, 소셜 미디어 점수.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아, <웃음> 생일 <웃음> 방어 감사합니다.네 일단 정말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<웃음> 우리 플래티시 스코들바 그리고 활동이 네. 일주일밖에 못 해가지고 우가 이렇게 네. 대신 영상을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댄서분들 그리고 가장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생각해주신는 네, 노래 주세요. 주세요? <웃음> 감사드립니다. Fire. f 주세요. i r f i e Fire. i r f i e Fire. i r Fire. Fire. Fire. Fire. Fire. Fire. Fire. Fire. Fire. Fire. Fire. f 우린 다 이어폰 꺼은점 베이 비교해 모두 다대전어 번뱀 1등 널점 되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수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하지 못하겠어 발이 앉아, 이동할 거면, 저이팅지 저게, 마리바리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게, 저니까게이게이 사랑해주세요. 하저하 저게, 저게, 저게, o 게 저게, 게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저저저 리리 리리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1등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1등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굉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화이팅 해주시길 아, 니다 화이팅! 객땡 사랑합니다 객땡 사랑해요